오늘은 전 혼자네요 지난번에는 경민님이랑 공민님께 혼나기만 해도 되는 거전문가기 아닙니다 또 우리 자율이 아니야? 나가주세요 나가 <웃음> 제가 오늘은 특별한 컨텐츠를 받았어요 1 0분기 드릴 인비테이션 티켓 열 점을 걸고 하는 거오 지휘장에서 소프폰을 놓치실 때마다 티켓을 하자 하드... <웃음> <웃음> 민심이 걸려 있네요. <웃음> 오늘이 처음일 거예요. 평소에도 지휘자님이 틀리는 걸잘 찾아주시니까. 무조건 찾아내요. 지휘 왜요 제가 <웃음> 이걸 맞춰서 가방을 니다 일단 초강으로 지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<웃음> 너무 죄스럽고 최대한 잘 맞춰봅시다. 화이팅 와 <laughs> wow. 진짜 초견이에요 한 번은 음정, 두 번째도 음정. 못 찾아내신 거 있나요, 혹시? 아, 저기. 너무, 너있어 아니. <웃음> 정말 쉽지 않나요? 이미지 회복을 위해 나오셨는데 또. 아, 왜? 그런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아, 이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진짜 <웃음> 죠 <웃음> 성변인데 이를 했다니까요 혹시 그러면 다른 분들 이제 이거아티큘레이션 어. <웃음> 아티큘레이션 얘기를 한다고? 잠깐만 <웃음> 그리고 레터 B에서 사분업 4분을... B 이거 되게 짧게 해가지고 뜨끔했는데 못 잡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시 한번 해볼게요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다시 <웃음> 그럼 마지막 라운드 <웃음> 네 Thank you. Thank mm -hmm. you. 그쎄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죠 거 제가 있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한거 마지막 마디 셀머턴 웨노트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당장불이... 끝에서 다섯 번째 전 벌써 늘어지려고 했어요. 네 번째 마디부터 잘잘 늘어져야 되는데 앞부에 그래, 있는 거네 그럼요. 저 앞부에 있는 것만 얘기해요. 저이 얘기, 얘기하기에는 실력 너무... 잘하셔가지고. 실력파다 그 말씀 좀 제가 실력파라고요? 아, 아이고다 아, 아, 아. <웃음> <웃음> 가난분들 이제 공격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. 기적을 하셨으면은 몇 마디에 무슨 악기에 어떤 노트인지를. 아 이게 무슨 노트였어? 구독하려면 구독하고 주셔야 돼. 나도 초경이야. 팔번 <웃음> 아, 치잖아. 무슨 팔 번이야? 너무 맛있어. 저희가 사실 결과가 나왔었는데요. 마이너스 한 20번이 넘으셔가지고 와.. 누구 비정이더 높아요? 지금은 사실 지휘자님이 더 많이 이제 티켓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사실 다 뻥이고 10명을 행정해서 저희가 티켓을 드릴 계획입니다. 그렇다고 하면 왜 했어요? 그니까.. 저희 공연 뭐요 저희 연습시켜드렸습니다. 아니 초경으로 지휘를 시켜놓고 지금 양자연 이미지가 너무 깎아가지고 여기 기살려드리려고 준비한 <웃음> 컨텐츠그러 단어분들 소감도 한번 진짜 눈깔이 빠지는 줄 알았고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당첨되신 열분 축하드립니다. 어, 저는 어지휘자님 저런 분이신줄 음, 음, 몰랐는데 음, 왜 저렇게 까다로우신 분이 음, 안 되는 건아요 음, 그래도 저런 시간이 없는데 음, <웃음> 이렇게 선배를 놀려봤고, <웃음> 되게 야비하고, 얌생이 같고, 신나셔가지고좀 쉬는 게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. 어, 원래 저희는 되게 화목해요. 당황. 당황스러운 컨텐츠였지만, 너무 잘 협조해주시고, 12월 1일에는 굉장히 좋은 음악 들으실 수 있었고, 준비해서, 롯데 콘서트 홀에서 뵙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